이번 집 알아? 로 먹는 거 아니고 월 지저가 월두 주로 완전 얼핏. 우린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? 다음에 또 가져, 가져가야겠어. 일단 너물좀 먹어. 손! 응, 물좀 먹어. 건들지만뭘담아갔어요 <웃음> 원하는 게 있어요? 예쁘다 표정이 왜 그러냐? 안자아봐 나야 이달 이제 뜨 었다 이빨에 어디 깬나 보자 이걸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봐봐 띈거 없는데. 입 천장에 붙었나? 없는디? 응? 원래 이거 말고 더 귀여운 거 사려고 갔거든? 응. 근데 하는 거야? 아, 세트 사면 은 주는 거야. 근데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사 이거 가져왔어. 제 따라온 거 봐. 스몰치. 여옷 예쁘게 입네 또 u l 따라다니 <놀람> 오이! 아이오이 <아야. 웃음> 드디어 성공 성공! 성공. 못마땅하지? <웃음> <웃음> 실사고 왔어? 잘했네? 앉아봐 봐 이거 한번 써보자 이게 과연 써지나요? <웃음> 안 써지네 아 이게 뭐야 아 분명히 이렇게 얹으면 되는 건가? 우와 재롱아 귀엽다 괜찮아요 당황했어 <목소리> <방금 싫어. 목소리> 또는 못줘 아우 귀여워 <목소리> 또는 못줘 없다, 없다. 끝너껌 <웃음> 먹고 황태포 다 먹었잖아 <웃음>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그러면 <웃음> 지금 순서 손발 손발이 <웃음> <웃음> 손발 손발 지롱아 근데 왜 저러고 있는거지? 손발 손발